새거, 건데? 새건데요? 2020년에 달았어요. 아 뽑히는데요? 보관한다, 보한다 어흠, 우리 <웃음> 자기 여관이 다음 들려보자. 여관은 왜 가? 어, 어, 묻지 말고 따라와. 몇 년도야? 어, 66년. 아, 66년? <웃음> 못참 <웃음> 숙박과 김숙박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곳을 이렇게 왔느냐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여관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와자 그래서 옷이 맞아요 1960년 같죠? 네 이곳이 1966년에 이제 제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명맥이 끊기지 않고 계속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? 여관 입구입니다 여러분 여관 감정이 봐봐 엄청나 <웃음> 아 거기 오죠 감성이 그니까 여기 앞에 엄청 힙한 카페들이 많은데 아. 카페들 사이에 딱둘러서여 있거든요 들어가볼까요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신식이에요 깔끔해 깔끔합니다 딱 있을 것다 있는 그런 것 같고요 여기가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다고 들었어요 아. 그래서 좀 페인트 칠한 사고가 나와있죠 그리고 방에 보시면 붙어 있어요 2, 3, 4, 5, 6 아니야 아 아니, 사고가 아닌 것 같아 어, 뭐야 어? 4호 없어? 근데 2, 3, 5, 6은 있는데? 어 근데 옛날 건물 원래 4, 4호 없지 않아? 아.. 안돼 네. 그래서 대다 대박 들어가 볼까요? 어. 자!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진짜 오래된 곳이거든요 음. 근데 최근에 인터넷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신식인 게 느껴집니다 일단 여기 오실까요? 사실 문에 어? 새 건데? 새, 거, 새 건데요? 새 건데? 2020년에 달았어요 2020년에 달았는데 아직 왜안 떼져 있는 거죠? 그리고 화장실에 있고, 당연히 숙박 없었기 때문에 자는 곳이 있겠죠? 자는 곳 보실까요? 따단. 짜잔! 빙빙! 빙빙! <웃음> 네, 딱 있을 것만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여간이다 보니까 음. 자, 오늘 하루 자면 될까요? 하고 자고,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정을 해가는 음. 이제 그런 곳이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딱 필요한 것만 있다. 딱 들어오자마자 이 선풍기 있고요. 이 신형이야 신형! 신의 선풍기! 에어컨도 새 거다! 에어컨도 새 건데? 그리고 거울이 있습니다. 하고 도끼빛이 이렇게 뜨도끼빛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비스 빗고 티비도 있습니다. 치유도 진짜 치유도 다 있네. 근 달력도 있다. 되게. 어, 달력이 있네? 응. 2월 달이에요. 뭐야 그거 매달 좀 하시나 봐. 관리를 하시나 봅니다. 그래서 달력 있는 거처음부 응. 그러니까. 태양보다 <웃음> 태양광이 매우 잘들어오는데요 진짜 옛날 분이다. 바로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게 되어있고요. 여기는 물레동이기 때문에 응. 신도린 건물이 바로 보이죠? 오 여기 가, 가늘지도 있어요. 우와 여기 뭔가 옛날 영화에서 이렇게 밖으로 도망갈 수 있게 그렇게 생긴 <웃음> 제가 20년 동안 사는 집이 이런 문이었어요. 한 30년 된 집들은 다 이렇거든요. 그니까 러 이거 이거 이거 네, 이거 이런 이거 돌리는 거, 돌리는 거. 그니까 알지? 응. 진짜 오랜만에 봐. 지금 할아버지 씨에 이래? 야, 근데 골프채가 있네. 에? <웃음> 아니 뭔데? 이거 옛날 옷걸이 이렇게 생겼어. 근데 골프 채처럼 생긴 게 있는데? 이것도 골프공이야. 어 그런데? 그런 인테리어인가 봐. 골프 컨셉이네. 그리고 따로 수납 공간이 없나 봐요. 그래서 여기 히어드라이가 이렇게 대놓고곳어요왜달려 있어. 수 충전이 야, 있습니다. 야 뭐야 심지어 저거 3개 다 있어. 그런데? 충전해야 돼. 그래? <웃음> 어 멋진 택수단이 <웃음> 있고. 응? 안 되는데요? 뭐야? 안 뽑히는데요? 뭘 또? 복발한다복발한다야 진짜 안 뽑히는데? 조, 조, 조심해줘 놔두자 놔두자 무섭다 무섭다 저잡은 아니에요 <웃음> 이가안 뽑히는 제자면 아니에요 꼬셨는데 안 뽑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황에 침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2인용이기 때문에 더블 침대가 있습니다 꼬부니를 참 좋아하시나 봐요 다시 <웃음> 닫자 <웃음> 왜, 왜, 왜, 왜? 왜? 머리카락이 있었어. 여기가 뭔가 생각보다 다 최신형인데, 뭔가 그 세월을 이기지 못하는 소품들이 되게 빈티지해. 아니, 침대 프레임 진짜 어딘 거 같은데? 어, 어. 이거 온수매트나, 이 남편. 귀엽게 비게비슷비슷이 장관이 있네? 호텔에서 비닐 소리가 막 나는데요. 괜찮은데? 잘만 해요. 그리고 호텔하고 모텔의 차이 아세요? 뭔데? 호텔은 침대 이불이 흰색이에요. 이제 모텔이 뭐 그여 엮어서 그런 필요가 없대요왜 어. 흰색이어야 하지? 모르겠어. 그리고 화장지도 있고, 슈슈 슈슈 슈슈 통도 있네. 다행히 아무것도 없어요. 자 그럼 냉장고가 있습니다. 냉장고 위에는 수건이 두 개가 있고요. 만져 봐. 어? <웃음> 되게 오래 썼나봐 그건.. 재털이도 있 이게 재털이구나 재털이 아닐까? 여기서 물을 물 넣어서 먹는 건 아닐까? 응제털이 음, 맞는 것 같아 그리고 화장실 한번 봅시다 짜잔 음. 우와 들어오세요 음, 샴푸도 있어 샴푸랑 린스도 있고 일회용 칫솔들이 가 있어요 괜찮은데? 치약도 있고 그 쓰레기통이 음. 진짜 옛날 거야 좋은데? 빨간 바라이응 음. 그리고 이 바닥 오 맞아 <웃음> 여기가 너무 오른쪽에 붙어있는 거 아니에요? 여기, 여기 앉으면 여기 부딪혀요. 차가울 것 같아요. 네. 오! 필터 샤워기! 필터가 비서... 없는데요? 비서... 네. <웃음> 필터 안돼 필터 샤워기? 이 모델링을 진짜 하셨는데? 창교의 상태는 여기도. 네. 거울 봤어? 여기도 창결 상태는 좀... 자, 오늘 이렇게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여관을 와봤는데요. 어때요? 근데 좀 아쉬워 왜? 리모델링 하기 전 모습 궁금해 아도 그 옛날에는 이제 보일러도 아니고 연탄이었대요 <웃음> 연탄으로 이제 하고 여기? 응 <웃음> 대박 옛날스러운 걸 찍고 싶다 뭐, 촬영도 하고 싶다 하면은 나쁘진 않은 거 같아요 아까 말하시는 거 보니까 사진 촬영 많이 한다고 여기에서 맞아요 여기는 1박에 2만 5천 원 괜찮네요 아, 여기가 물레동이기 때문에 뭐 심도림에 면접을 보러 와야 된다 그럼 면접 보고 응. 여기서 하루 자고 다시 갈수 있고 여기 카페 예쁘거든요. 카페 와가지고 카페에서 커피 한잔 먹고 잠자야 된다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갈 수도 있고 몇점줄것 같습니까? 4점? 음, 4점이면 나쁘지 않은데? 위치도 서울 아니고 음. 물레동이고 음. 근데 여자친구 데리고 오긴 좀아 그건 아니고 그냥 혼자 오기 <웃음> 서울 여행 와서 이 물레 음, 이 거리의 음. 느낌 여기 숙소랑 물레 거리가 느낌이 딱 이어져서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딱히 부정적인 말을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딱한 가지 있으면 단점 관리를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약간 머리카락이라든가 화장실 하수구에 뭉쳐있더라고 그리고 콘셉트가 매력적이에요 <웃음> 그건 좀 무서워 그래서 오늘 옷도 이쁘게 입고 왔으니까 사진 몇장 찍고 입으도록 하겠습니다 다 불렀어? 이쁘죠? <웃음> 이쁘지 않아요? 뭐야? 이거 뭐뭐이이이쁜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이런자신이 너무 좋이주연 이거 뭐이런거 너무 좋아, 본받고 뭐... <웃음> 싶끝 <웃음>